後解いて玉野消えて遠ければつゆと消えぬる歌方のこと 사무라이 일본의 봉건시대 무사계급을 일컫는 말로 800년에서 1192년 사이 헤이안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말 메이지 유신쯤 사라진 약 1000년동안 일본을 상주했던 주류 세력이죠. 이 사무라이는 각종 미디어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콘텐츠 중 하나인 만큼 많은 동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일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오소브 스시마는 이런 사무라이를 메인으로 세운 작품이자 제작사인 서커펀치 스튜디오가 거의 10년 만에 제작한 신규 IP인데요. 이 게임 과연 어떨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게임의 플레이를 언급하기 전에 앞서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은 다름 아닌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젤다식 오픈월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닌 필드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즐기는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죠. 게임의 그래픽은 입이 떡벌어질 정도로 초현실적인 그래픽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월드 장르 특성상 끊임없이 맵을 돌아다녀야하고 멀리 있는 곳까지 동시에 처리를 해야하다보니 정해진 구역만 통해 진행해야하는 일방향적인 게임들과는 달리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2020년의 기준으로 괜찮은 수준과 잘 만든 수준의 그 경계선이 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디자인과 광원효과들 몇몇 디테일들 덕분에 체감되는 그래픽의 수준의 몇 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물에 비친 광원효과와 억세게 자른 풀들이 펼쳐진 초원들인데요 딱히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비친 물체와 하늘 구름에 대한 반사효과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시대에 기술적으로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라워2와 비교를 해봐도 꿀리지 않을 수준인데요 여기에 게임 특유의 약간 과장된 조명 효과들까지 감미되다 보니 그래픽의 풍미를 극대화시킨 환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게임 특유의 플레이를 위해 과장되어 높게 구현된풀및 갈대들 덕분에 상당히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필드 구성과 더불어 경관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꽉찬 느낌을 주었습니다 게임의 배경이 된 스시마 섬은 땅의 88%가 조엽수 등의 숲이며 해발 400m가 넘는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농경업이나 교통이 발전하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오히려 이런 섬의 특징을 역이용하여 자연적인 경관을 극대화시키면서 게임에 녹아들게 만들었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UI를 최소화 함으로써 게임에 크게 몰입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흔히 타 게임에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기능 또한 바람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연출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람의 방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타 게임에서는 단순히 흔들거리는 식생군을 조금 과장되게 구현시켜놓아 바람의 흐름에 맞춰 흔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비게이터의 기능은 거의 그대로 오면서 자연적인 느낌을 극대화시켰죠 이런 내비게이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길목마다 있는 여우들이 신사까지 자연스럽게 안내한다던가 특정한 아이템을 찾기 위한 지역을 보라색 꽃이나 노란색 꽃으로 표현하는 등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여러 시스템들은 자연적인 경관이나 오브젝트들을 적극 이용하여 잘 녹여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의 큰 틀은 세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은 여름, 두 번째 지역은 가을, 세 번째인 겨울이 배경으로 각 지역을 구성하는 식생군들이 환경에 맞춰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적들 또한 옷들이 더 두터워지는 등 디테일적인 면도 놓치지 않아 질리지 않고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게임이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샷 모드같이 쓰지도 않는 걸왜 넣었을까 싶었는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환상적인 자연경관과 광원효과들 때문에 쉴새 없이 스크린샷을 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의 장르가 설명하고 있듯 이 게임은 엄연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와 컨텐츠가 존재하긴 하지만 게임은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기본적인 전투의 큰 틀은 사무라이와 고스트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사무라이는 일기토 고스트는 암살 위주의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전투는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방식이며 스토리 진행상 강제적으로 암살 플레이를 해야하는 구간도 있고 사무라이의 플레이를 해야하는 구간도 있듯이 플레이 스타일의 비율만 유저가 선택할 뿐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죠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획득하는 의지는 회복에 사용할 수도 있고 각종 스킬들을 사용하는데 소비되는 시스템으로 다소 하드해질 수 있는 게임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컨트롤과 일치시켜 어느정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주요 적들은 궁병과 화약병을 제외하면 검사, 창병, 방패병, 거신 네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무라이의 전투는 적들의 타입에 맞는 자세를 순간순간마다 스위칭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세들은 해당되는 적들에게 강공격을 가하면 공격을 막지 못하는 충격상태에 빠져 손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적들을 동시에 다양하게 배치시킴으로써 컨트롤의 숙련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투의 리듬감과 호흡을 빠르게 더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가불기입니다. 고스토브스시마에서 적들의 공격 타입은 아무런 표식이 없는 일반 공격과 파란색 공격, 빨간색 공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공격 같은 경우는 방어를 누르고만 있으면 저절로 막아지지만 그 이상의 공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색의 공격은 타이밍에 맞춰서 방어를 하게 되면 발동되는 흘려내기나 패링을 통해서만 방어가 가능하며 빨간색의 공격은 아예 막을 수 없는 가불기로 오직 회피를 통해서만 파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적들에게 둘러싸여 전투를 진행하게 되면 적들의 타입에 맞는 자세 선택, 각 공격 타입에 맞는 방어 타이밍 및 회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잘 어우러져 심플하면서 다채로운 전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세명 내지 많게는 7,8명과 동시에 전투를 치르다 보면 적들의 공격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해서 방어 버튼과 공격 버튼, 자세 버튼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약간 리듬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여 엔딩 부분까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투의 스킬 같은 경우는 게임의 특성상 두세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지만 연출적으로 상당하고 게임의 플레이를 강화시킨다는 느낌들이 강한데요. 이중 망령 자세라는 기술은 연출적으로 보았을 때이 게임의 코어라고 해도 될 만큼 완이 적들을 배어넘기지만 연출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상당한 아드레날린을 경험하게 해준 핵심 스킬이었습니다. 암살 플레이는 흔히 어세신크리드 에서 겪을 수 있는 플레이로 적들의 주의를끌수 있는 아이템은 물론 이며 각종 화살 독침공격으로 조용히 적들을 처리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조용히 적들의 뒤로가서 암살을 하는 등 어세신크리드의 암살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플레이였죠 이 전투 시스템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어디냐고 한다면 저는 보스전의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보스전은 여타 게임처럼 어떤 특수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공략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공략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비약사튼 설명을 하자면 패턴과 피통이 조금 강화된 잡몹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단순히 강화된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보스전이라는 느낌을 주는 연출과 난이도를 잘 구성해놓았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보스들은 그냥 때려죽일 수 있는 일반 몬스터들과는 달리 많은 공격들이 처내기 공격과 가불기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회피와 처내기, 패링을 이용해서만 플레이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화살이나 기타 아이템들은 일절 사용할 수 없어 그야말로 오직 플레이어의 컨트롤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어놓아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는 구간마다 칼들이 부딪히는 연출을 통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일정량의 의지를 획득하여 체력 회복이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아주 자연스러운 페이지의 전환과 더불어서 다소 피로해질 수 있는 보스전에 어느 정도 중화적인 역할까지 더해놓았습니다 이 게임도 여러가지 육성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레벨의 개념보다는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얻는 명성 포인트를 통해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닌 일정한 수치에 따라 특별한 칭호가 부여되는 등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 가시적으로 성장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스템도 존재하였죠 이 포인트들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술들에 투자를 할수 있어 게임의 육성은 단순히 스탯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플레이 스타일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놓았습니다 암살을 원한다면 암살 위주의 특성을 사무라이를 원한다면 일기토 위주의 스킬에 투자를 하여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전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죠 물론 어느 스킬에 투자를 한다고 다른 길이 막히진 않기 때문에 후반에 가면서 스킬 포인트가 점점 쌓임에 따라 특정한 플레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하여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금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장비는 크게 칼, 갑옷, 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칼 같은 경우 다른 무기를 주워 쓰거나 전혀 다른 타입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카타나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플레이 스타일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무기의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자칫 지루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의 특성을 가미한 호브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갈 수 있죠 호브는 최대 6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특수 호브와 4개의 일반 호브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일반 호부들은 공격타입 방어타입 원거리타입 등등 일반적인 플레이스타일에 맞춰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특수호부들은 화살 회수나 독극물 추가 등등 직접적으로 플레이스타일을 심화시키는 호부들로 플레이어들은 이 일반 호부와 특수 호부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가지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반에 갈수록 호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호부의 슬롯들은 최대 6개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본인의 플레이스타일에 맞지 않은 호부들을 계속해서 낭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호부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호부를 어느정도 강화시키는 방식에 들어갔으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덜하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죠 이런 호부와 더불어서 플레이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바로 방어구인데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방어구들은 체력을 올리고 능력치를 올리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특정 플레이 스타일의 맞춤형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크게 암살 활 근접전투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일기토의 수증가 화살의 집중시간 증가 감지시간 감소 등 호부와 함께 플레이어의 입맛에 맞춰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비 아이템들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마다 갑옷과 투구의 외형이 눈에 띄게 변하는 등 가시적으로 플레이어의 성장을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조무기에 취급을 받는 활이나 그 밖에 소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단순히 소지량이나 능력치를 올리는 것으로 그쳤죠 고스트 오브 스시마에선 이런 아이템들을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데요 독특한 스토리 연출을 통해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하는 신화적 설화 퀘스트는 전세계 어딜 가나 존재하는 설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작은 퀘스트로 포장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게임이 가진 시대적 배경을 정말 잘 이끌어낸 연출을 통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흥미를 당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기술들 또한 신화적인, 전설적인 설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비현실적인 것들이 등장하여도 어느 정도 용인되어 게임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등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몰입도에 대한 디테일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게임의 시대배경은 1274년 원나라의 일본 원정인 일명 원구를 배경으로 당시 몽골군과 고려군의 연합군이 쓰시마섬을 침략할 당시 섬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멸한 80명의 사무라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는데요. 주인공인 사카이지는 첫날 몽골군에게 대패하여 전멸한 일본군 중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사무라이로 자신의 숙부를 가두고 섬을 장악한 몽골군의 장군 코툰 칸을 죽이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많은 주변 인물들을 도와주며 코튼 칸을 물리칠 동료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메인스토리 외에 서브 퀘스트들은 이런 동료들이라고 할수 있는 서브 캐릭터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타 게임처럼 그냥 npc가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도와주고 지나가는 일회성의 퀘스트가 아닌 메인스토리의 하나의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메인스토리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각자 인물들의 서브퀘스트를 겸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게임의 메인스토리를 상당히 풍부한 감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순전히 플레이어들의 선택에 맡겼다는 게 스토리를 풀어내는 점에 있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의 안에서 전통적인 사상을 중시해야 하는 사무라이의 기품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 개의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건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에 어느 정도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두 성향은 사무라이와 암살 두 가지의 플레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사무라이와 암살 두가지의 플레이스타일을 결정 하는 데 영향을 계속해서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인물들 같은 경우엔 메인플롯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적 이게 그려졌습니다. 충분히 소재로 잘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심리 묘사들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야 이거 하자 안돼 왜 이러이러해서 안돼 그래 이런식의 전개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가끔 이 NPC들이 감정이 없는 로봇들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함께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요리를 완성시키기보다는 때깔만 좋은 플레이팅에 그쳤다는게 이 게임의 스토리가 가진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의 로딩 시네마틱과 게임플레이가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연출은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몰입도를 선사시켜주었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기보다 조금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꼽아보자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카메라였습니다. 이 게임의 전투는 어쌔신크리드와 비슷한 방향키를 통해 적들이 반자동적으로 타겟팅되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울유 게임처럼 한 명의 적을 락원하는 방식이 없어 매 플레이어마다 시점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물론 이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정도 카메라 보정이 없다시피 하다보니 좁은 맵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한 시점으로 플레이를 해야하거나 어떤 경우엔 아예 오브젝트에 카메라가 가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조금만 시점이 어긋나면 적들이 프레임 밖에서 공격을 하는 등 여러 개선점이 확실히 필요해 보였죠 두번째론 AI였습니다 특히 이제 궁수의 AI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서 화살만을 쏘고 있어 초반에 배우게 되는 화살 튕기기 기술만 익힌다면 그냥 바보 깍두기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고지대를 찾아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플레이어가 근접하면 어느정도 거리를 벌리는 것도 없이 그냥 고장난 ai마냥 계속해서 화살을 쏘는 등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보여죠 거기에 이걸 못봐 싶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ai들 덕분에 암살플레이를 할땐 종종 몰입도를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상호작용인데 이 게임은 젤다식 오픈월드를 차용한 게임으로 계속해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기타 아이템들을 수집하고 퀘스트를 향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시각적으로 필드의 구성이 풍부하였으나 이런 오브젝트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전무하죠. 게다가 필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성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은 강제성을 띄기도 하여 루즈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젤다 같은 경우엔 맵에 있는 거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이 있었지만 고스 오브 스시마는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치다 보니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심심함을 느낄 수 있었죠 게임의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오리엔탈리즘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몇몇 평론가들의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본래 동양을 탐구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제국주의가 팽창한 18, 19세기부터는 식민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양은 미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야만적인 신비한 서양인보다 열등 한 이미지를 가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은 현대까지 영향을 끼쳐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선 중동을 악의 소굴로 일본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으로 중국은 쿵푸 한국은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그려지고 있죠. 쉽게 설명해서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죠 이 오리엔탈리즘과 사무라이를 극대화시킨 미디어가 바로 톰 크루즈가 출연한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해당 영화는 신식 군대를 훈련하기 위해 파견된 외국인이 구식 군대인 사무라이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가진 사무라이 정신에 감명을 받아 총을 버리고 일본돌이 들며 그들의 편에 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입고를 사무라이의 정신을 곤고하게 만듦과 동시에 영화의 결말이 사무라이의 몰살로 끝나는 등 문화제국주의의 성격까지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상대를 이질적인 것으로 그려내므로써 나와 다른 분리된 존재로 인식시키는 타자화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영화 300에선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게 매우 야만적이고 악의 축처럼 그려졌지만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기존의 악의 측으로만 소비되었던 이슬람 문화권을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본 다른 문화권의 평범한 인간들로 그려낸 것처럼 동양문화에 대한 타자화를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오리엔탈리즘적인 사상을 벗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서커펀치 프로덕션은 워싱턴에 본사를 둔 회사로 출시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염려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인 사카이지는 몽골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맞서 싸우는 한 명의 사무라이로 울곧고 흔들림이 없고 명예를 누구보다 중시하는 전형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진행하며 진행할수록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의 회의감을 느끼고 전형적인 사무라이의 정신을 가진 습부와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엔딩에서는 이런 대립이 극으로 치밀어 갈등의 폭발을 겪게 되고 마지막엔 숙부의 생사를 결정하는 선택지를 줌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대면하게 하는 방식은 확실히 일방적인 사무라이의 이미지를 조금 다각화시켜놓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신비롭고 깔끔한 기존의 일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쟁이 터진 뒤 적국에 빌붙는 얍사빠른 인물 치안이 해이해지자 그냥 칼찬 양아치로 전락한 일명 낭인들 매국노로 그려지는 주인공의 절친 등 여러가지 등장인물들을 그려내었으며 몽골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어로 퉁치는 수준이 아닌 실제 몽골어를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난 모습을 그려냈죠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모든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기본적으로 영어의 베이스가 맞춰져 있어 일본어로 플레이하게 되면 립싱크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던지 일본어는 번역해놓았지만 몽골어는 이해할 수 없는 영어 표기를 자막으로 띈 부분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몽골제국의 군인들을 시대상에 맞지 않게 조잡하고 졸렬하고 악랄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사무라이들은 고고하고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약간의 와페니즘적인 성향도 보였으며 고증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게임의 배경보다 약 4세기 뒤에서야 완성되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들을 집어넣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등장하는 대신기전이 13세기 몽골군의 무기로 등장하며 실제 역사에 따르면 대마도 침공은 고려와 몽골제국의 연합국의 침공인데 고려군은 온데간데도 없고 몽골족만 적으로 등장하는 등 어느 정도 게임적 타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다소 서양인의 시각에 맞추기 위해 얼추 동양인적인 면모들을 한 번에 묶어서 퉁치는 등큰 차원에서는 아직까진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서 와페디즘적인 성향까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볼수 있지만요. 이 게임의 시스템은 어세신크리드 사무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여러 시스템들이 어세신크리드에서 기인하였으며 플레이의 진행은 젤다의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오픈월드 등 여러가지 게임을 섞어둔 이른바 짬뽕 게임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이든 재밌는 것과 재밌는 것을 섞는다고 무조건 재밌는 작품이 나오는게 아니듯 이 게임은 다양한 게임의 요소들과 일본의 사무라이라는 문화적인 소재를 잘 배합하여 재탄생시켰으며 본인들의 색을 입히는 것 또한 잊지 않아 어디서 본듯하면서도 더 탄탄한 게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메인 플롯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서브 퀘스트와 이벤트들의 필드 구성을 통한 풍부한 게임 플레이 화려한 연출과 세밀한 손맛이 돋보이는 전투 입이 떡 벌어지는 레벨 디자인 등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즐겨본 게임이라고 자부할 만큼 평론가 평점은 조금 짠 편이지만 올해 고티를 수상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저스코어 9.3이 이를 증명하고 있듯 이 게임은 그냥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